5월 6일 오후 4시에 발표된 한국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포항, 경주, 경남, 부산, 울산 등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여전히 동해전해상, 서해쪽과 남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강풍특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6일 토요일 오후로 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이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7일 오전으로 경북 남부 동해안은 내일 늦은 오후로 경남권 해안에 강풍특보는 모레 8일 새벽으로 강풍특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산동 반도의 저기압이 한반도 서해안을 지나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한 이후 5월 6일 오후 6시 현재는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대마도 남쪽 남해상 경로를 거쳐 일본 혼슈 서부지역을 통해 일본의 영향을 서서히 주고 있습니다. 인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강수대는 5월 6일 오후 6시 현재 일본 큐슈와 주거쿠지역으로 많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5월 6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중국 광동성과 후젠성 일대의 남부지역의 강수대가 한반도와 일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5월 7일 오후 3시에는 일본 큐슈 주거쿠 시거쿠 딩키지방에까지 강수대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제와는 달리 현재의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은 제주도에, 제주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고 을 있습니다. 미국기상청 GFS와 독일기상청 아이콘 역시 제주도에 거의 영향을 안줄 것으로 판단하고 을 있으나 5월 7일 오후 3시 이후로 제주도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일기도를 살펴보면 오늘 6일 토요일 저녁 9시에는 저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고 내일 7일 일요일 아침 9시에도 한반도 제주도에는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